보기가 어, 너파보 게임. 아까 거. 왼쪽이 그 업이었어요? 네. 아. <웃음> 왼쪽 오비? 어. 아. 맞다. 다 죽었지. 아이고. 바닥하다 아, 진짜. 침몰 이렇게 첫째로 그냥 갈까요? 네. 네. 1파, 만파. 일파. 그 옆에다가, 김상재만, 진짜. 첫토를 첫 마지막 콜. 원래 1파가 첫 번째 우리 파고, 만파가 마지막 콜, 만파네요. 첫 번째, 마지막. 이런 홀파다, 그래. 1파는, 첫토를 어. 우리가 편히 상하는 거고, 마지막은 언니 야들 편히 상하는 거고. <웃음> 그래서 1파, 만파, 이가 오, 여기도 토포 바다들은 물속에 있다, 이 바다. 바다 한번 봐라, 바다. 이마다 안 춥나? 바다 아까부터 봤어요. 자, 1월 순서대로 갑시다 왜? 그래 1월 순서 뭐 내만 어, 적시라고 올라가면 어. 된다니 <웃음> 한번 내둬 이야, 저 바다가 하늘이가 뭐고? 하늘이에요? 와눈에 <웃음> 계속 노화가 와가지고 뭐 바다하고 하늘도 구분 안 돼가지고 잘안 보이네, 이 <웃음> 아이쇼! 안심이 되네. 어디 갔 <웃음> 어, 어디 갔어? 어, 뭐, 지금, 아니야목 어, 버근하다. <웃음> 우왕 형님하한게드해야겠는데 오늘. <웃음> 아, 이 분노를 어디다 풀어야 되지? 형님들이랑 말은 못 하겠고. 난 아니다. 나말안 했다. 나도 아니다. 구시하됐다. <웃음> <굿샷에다이. 웃음> 원하니까. 뭐 그래, 저런 거를 원했는데 말이지. 어. 그 골프 참 제가 때는 안 돼. 아, 아, 상제 굿이. 김하지 야, 무슨 소리야? 아니야, 채이 맞는 느낌 이상한데? 공은 그냥 나도 행이 형식을 핑짤똥아이가정품이 그래. 아품인데 잘못 맞혔다. 잘못 맞췄다영도 네. 봐, 네도 핑이잖아. 어나 핑, 근데 제행 어, 행... 내가 잘못 맞췄다네테라부더 치볼게. 제대로 잘 맞추면 멀리 간다. 행님은 410이고 난 400. 아야 400. 아 몸이 안돼 샷! 샤 아, 좋다. 추웠다 이거. 들어갔다. <웃음> <살았다. 웃음> 추웠어, 추웠어, 추웠어. <웃음> 도로 맞고 나왔겠는데 형님? 살았죠. 근데 슬프게 하지 마세요. 올라가서 턱 치면 되겠네. 어. 한모으서 <웃음> <야>, 이렇게 <웃음> 저 라인이면 슬라이스가 훅 라인. 내려갔다. 행복 나는것같은데 얼마 안 갔다 멀리 보지 마라. 이거 저어디다 절대 보니까. 저 말고 언덕 빼 있는 거 저거. 언덕 빼 아, 있나? <웃음> 있긴 있나? 저거는 저디어디어 어디어 어디어디 저기네. 저거네저 여기. 있네내 거. 내가 이쪽다 이거. 이거서 치라. 내가 이다 이거. 2 0 0 볼게요. 갑니다 형님. 저. 오셔. 아 이거? 어 저건 놓고 가면 넘어온 거 같은데? 아잘 왔네 우리 거 아니래 납두락 카잖아 뭐잖노 공이 없는데 앵벌이 해야지 쿠샷 벙커다. 벙커다. 박이 영정을 받네 우와! 우와! 뭔데 행이 혼자 양잔대에서 지나. 칩니다. 어. 거기 없노? 어 좋다. 야! 아, 내꺼저아니다 넘어갔네, 씨. 아, 미친. 뒤에 내리막 타보노. 와! 어이, 뭐고? 어이, 굿샷! 혼자 파포시가? 불편하네. 뭐너 혼자 파포다 아이가? 나보기파 막대기네. 제딱 가야 한다. 괜찮습니다 어, 나이스 좋다. 오, 오 막. 다시. 막. <웃음> 나이스. <샷>. 막. 치다 <웃음> 어, <취소. 웃음> 아니, <육수는> 막그르들어갔나 <웃음> 어? <쉿. 자>, <웃음> 정확하게 해라. 정확하게. 야, 빡빡. 빡포십니다 빡빡. 꼭겠네. 에헤이, 자 다시 동그라미 들어갔는데. <웃음> 에헤이, 뭐에 헤이 들어가는 거지? 마크. 아이에왜 막건데 오케이지? 아, 아, 이거, 왜 오케이, 아 해, 이거 참 뭐야. 아, 머어 에헤이. 오! 오! <웃음> 어디에 있나 볼까 <웃음> 에헤이. 아, 씨. 양파 <웃음> 형님 파이브 파트 안 해요? 왜그럼 이제 나중에 끝야지 이제 너희가 지금 컷할 자격이 되나? <웃음> 형님 뭐 돼요? 보기 내가 따가 따가워 형님 따 <웃음> 어? 형님 왜딴데 3원? 3,4? 맞 맞아요 다르다 너희랑 지금 밖에 안 나간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밀리네. <웃음> <기회> 끝났다, 끝났다. <웃음> 내가 뭐 단독 1위 아이가? 쪼그레이드하고 치니까 그렇지만. 독보적인 1위 <웃음> 아이가? 영적도 오비네. 어, 네, 해저드만 따로 말씀을 드리게 되니 계속 오비에요 음, 네. 어. 파스리만 다 해저드. 음. 음. 골프장은 경남도 그렇고 <웃음> 짤 없네. 음, 네. 네. 지야아이고 네. 훅이라네? 와. 와.. 확실하게 맞네, 같은 120이네 <웃음> <웃음>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400안 갔는데 씨. 아, 아, 도로 탄다, 아, 탄다. 아, 도 되는 놈이 아이템까지 쓰고 그럽니까 형이? 도로 탄다, 이거 아. 도로 타 여기까지 응. 오겠네 다시? 그건 아니지 어디 <웃음> <웃음> <하지 마. 웃음> 티셔, 티셔 타셔야겠는데? 아, 그냥 나가자 이제 안 여자 쪽은 안 죽네, 이 이제 꺼 이렇게 넣어줬지 그럼요. 오, 센드 오. 오, 쳤어요? 오잘왔다 기분 안 좋네. 공이 왔어. 오 튀다. 아 기분 안 좋다. 씨. 뒤로 오겠는데요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드라이브 배트핑 걸린다. 존나. 괜찮다 살았다 <웃음> 살면 돼. 다들 모는 것들이 셀피타 어차피 마지막 타도 또 이거 뜯어 뜯어 뜯어 뜯어 뜯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용라인 내가 뜯으면 안 되지 <웃음> 근데 기대가 되고 <들어. 웃음> 진짜 차 닦아주고 가는데 차를 그냥 집으로 보내주십쇼 형님 어, 닦아왔다 보내줘 갈등. 갈등 갖고 가라 <웃음> 아, 7층, 7층에 올려놓을게 <웃음> 어차피 칠일 없다 어이고. 어디 갔어? 어이 간이 끌고 가야 돼. 이거 어너 어디 갔어? 너 어디 친노 야, 이거 그냥 사고 났다. 이번 반 이번 반대 때가 좀 조심하세요. 오우, 오, 진아오 씨. 그냥 살짝만 다뭐 대놓고 오른쪽 때릴 뿐어. 나이스! 야, 반나 영력이 반. 대절 쳤다. 와. 와, 드라이브로 벙글러 친다. <웃음> 거 여기 어디 있을까 데야그보다더 같이. 오지왼드랍좀 보세요. 155. 여긴, 지금 치면 아, 되네 여기도 1 5 155. 165 버라고요? 155? 네 155야. 155? <웃음> 안 찍은 주더안 <줄> <웃음> <웃음> 찍은 <웃음> 찮다 갑니다. 아이고야. <웃음> 아이고, 뽕 <본거> 것도 <들어> 가겠다. <웃음> 상의 그렇게 웃지 마요. <웃음> 답답하다, 진짜. 아, 세대에서 그 불편하더라, 씨. <웃음> 아, 구, 씨. 어, 뭐 오뭐예님 혹시 넘어 운동 있는데 주우시면 안 돼요? 앵벌이 하지 마라이 <웃음> 다들 없어비기 같고 형님 <웃음> 공 주우면 안 된대요 어? 공 줍지 마래 내 올라갔다 네. <웃음> 어떻게 쳐 아니 왜 이리 못 치러 드, 든다 아, 네. 든다 틀었어 또? 응 아이고 어? 와또 많이 뜯다아이 버터 이렇게 인데샷 <웃음> 이씨 식... 야 나이 샷 감사합니다. 자, 안 잡히나? 나이스. 아, 아 그. <웃음> 밑에 꽃도 없네, 진짜. <웃음> 아, 너무 잘 친다. 마크 오케이 마크 오케이 아이가? 마크 마크 우와 마크. 오케이 안 된다 마크 마크 오케이 안 된다x2 라인 밟은 거안된다 x 마크 안돼 있다니까 혜진 라인 밟은 거 아닙니까? 아 마크 해라 어, 마크네 <웃음> <웃음> 그림 자가 밟았네 어 마크 <웃음> 마크 야마 해줘? 좀, 좀 치와주세요 형님 아, 글로서 해야 되는데 옆으로 해놓을게 아, 오늘 또, 빠따가 어. 또, 그지 않네 아유. 막! <웃음> <와>. <웃음> 요거를 못 넣었어? 오, 근데 경남에 비하 진짜 시키 어. 어, 쉽다, 어. 형님, 오늘 왜 그래요. 그죠? 형이 원래 그래요. 잘했어? 아, 내가, 요즘 빠따가 좋았는데, 빠따가 아니야. <웃음> 맞다. 아니, 배고프지 맞다, 맞다. 않으면 땡그랑 소리를 들어야지.